새벽에도 잠 한숨 못자고 일 나와서 이러고 있네요. 어제 파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해서 죽으려면 혼자 죽지 다른 사람 피해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항상 본을 잃어가면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에 직장 선배들 주식하는 거 보고 시작한 게내 인생에 이렇게 한이 되고 평생 후회하게 될 줄은 그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주식하는 사람 싫어요 하는 물음에 결혼하면 그만둘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몰래 몰래 주식하다 여러 번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왜이 사람은 주식을 싫어하지 하면서 단한 번도 마음속으로 미안해하지 않았고 겉으로만 미안하다 했지요. 아마 저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려고 회사 상사들에게 전화해서 주식 못하게 해달라 부탁했지요. 그럴 때면 난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작정이냐며 화만 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오빠 또 주식 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부모님 걱정시켜 죽이려고 하냐며 화만 냈었지요. 나의 손을 끌고 정신과 상담 받으러 다닐 때난 요즘 세상에 이렇게 주식 싫어하는 사람이 더 상담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8월 결혼자금. 7천만원 날렸을 때나 오빠 잃은 돈보다 더 많이 모아놓았다며 지금이라도 주식안하면 안되냐고 말하던 사람인데 주식 몰래 하는거 들켰을 때 화병을 넘어서 공황장애까지 보이던 사람인데 주식을 택하든지 자기를 택하라고 했을 때난 주식을 택했는데 일주일만에 전화와서 그럼 300만만 하는건 어때 라며 말하던 사람인데 이제 절 보면서 너무 담담한 모습에 어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바래왔으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미안합니다. 내 사랑 항상 행복하며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난 당신한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 결혼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던 우리 부모님 노총각 데려가줘서 고맙다고 우리 아들 주식 끊게 해주었다고 너무 고마워한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해요. 나랑 술친구하자며 날 좋아해주던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식에 빠져 여자친구의 고민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람 땀 흘려버는 노동의 소중함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잊어버린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 사람이랑 행복하기 위해서 주식을 했는데 주객이 전도되어 주식에 미쳐 주식 때문에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네요. 이제 돈 10억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 는데 죽을 만큼 힘이 드네요. 지금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관계의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인 장모님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못난 놈 믿어줘서 오늘 대구에서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여친과의 일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주식 계좌에서 2,500만원 빼서 대출금 갚을 때 계좌이체하지 않고 은행에 저를 직접 데리고 가서 현금으로 인출시켜 대출금을 갚기 전에 차로 가자고 하더군요. 차 안에서 돈을 만져보라고. 왜 내가 귀찮게 계좌 있지 않아고, 은행에 직접 와서 현금 인출하게 하는 줄 알아. 이것 봐, 오빠 이렇게 큰 돈을 오빠는 3배나 날려버렸어. 이렇게 현금을 손에 쥐고 쓰려면 쓰지도 못할 돈을 오빠는 자기 손에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날린 거야. 현금 만 원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면서 주식에 있는 돈은 사이버머니 같아서 몇천을 날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오늘은 그렇게. 그리고, 이 돈을 기억해. 그리고 나서, 오빠 부자 되고 싶어? 묻길래, 응, 그러니,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우리 부자 될 거야 하더군요.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작년 겨울 점퍼 하나 사준다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매장에서 괜찮은 옷이 있어서 저거 사줘 했는데, 오빠 겨울 점퍼는 비싸고, 오래 입어야 하고, 유행 안 타고, 다른데 더 괜찮은 옷이 있을 수 있으니, 더 둘러보고 더 괜찮은 거 없으면, 여기서 사자 하더군요 쇼핑하는 것도 귀찮고 처음 옷이 마음에 드니 다른 매장의 옷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여친이 입으라고 시키는데 입는 둥 많은 둥 하니 여친이 알고서 오빠 아까 그옷 사러 가자 하더군요 그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매장 직원에게 제가 아까 입은 옷 사다 나거니 여친이 한번더 입어보라고 입어보가니 오빠 나가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하더군요 나 쪽팔려 죽겠다. 그냥 사자 하니 본인이 매장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장난하냐고 나옷안살 거라고 싸우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며칠이 택배가 집에 와 있어. 이거 뭐야 물으니 오빠 사고 싶어 했던 그 옷이라며 카드 할인 받고 또 세일해서 10만원이나 싸게 샀다고 한바구음을 짓더군요. 오빠는 날 듣길 잘했지. 그러면서 넘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날 이후로 마음에 걸려 몇주 동안 매일 몇 시간씩 검색해서 제일 싸게 나온 사이트에서 샀다고. 그러면서 오빠 우리 돈 많아서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사면 무슨 재미있겠냐며 나도 낚여서 이렇게 사고 싶은 거몇날 며칠 고민해서 사는 게더 즐겁다고 말하더군요. 사실 여친 옷은 절대 매장에서 사지 않습니다. 항상 매장 가서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옷을 삽니다. 그게 몇 개월이 걸려 계절이 바뀔 때쯤 재고 정리할 때까지라도 여친이 주식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두 가지 일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네요. 아침 저녁으로 여친 출퇴근할 때집 앞에 찾아갑니다. 얼굴이라도 보려고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려고요. 그리고 따라오지마 하면 응알았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어 그래요. 저는 퇴근 시간이 일정한데 여친은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일식이나 야근 있으면 오후 6시간이라도 기다려요. 그리고 간혹 문자도 보내고요. 물론 답장은 없어요. 오늘도 한 5시간 기다렸는데 집에 벌써 들어갔다네요. 들어가는 거못 봤는데 방에 불이 켜지길래 초인종을 눌렀죠. 말을 안 해요. 저란 걸 아니까요. 그냥 또뭐 밖에서 씻어요. 정말 몇 주만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돌아가. 나 지금 당장 말하라면 너랑 다시 만나기 싫어. 너에 대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생각해서 말해줄게 기다려. 두 달씩이나 생각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알고 돌아가 이런 문자가 왔네요. 저는 알겠어. 그러고 돌아왔어요. 이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3주 만에 처음 온 문자니까요. 그리고 오빠에서 너로 호칭은 완전히 바뀌었네요. 기대는 안 하지만 저는 한결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주식 끊고 아버지 말씀대로 나 죽었네 하고 살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못한 거 행동으로 보여주려고요 한 달간 아침 저녁으로 여친 집 앞을 오고 가며 안 돌아오는 여친 앞에서 돌아와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떠난 여자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 다시는 집 앞에 오지 말라는 최후의 통첩과 함께 저도 마음을 접기로 하고 죽을 듯 닥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탁구 수영 패러글라이딩 다니며 닥치는 대로 시간을 보내던 순간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착지하는 순간 다리를 다쳐 병원에 3주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식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올라 오더군요. 여친 있기도 힘들고 순간 그래도 여친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지 주식 계좌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모르는 채 일기에다가 여친에게 전화가 오면 무조건 주식을 정리하고 돌아간다는 글을 써 놓은 채로 주식을 조심 조심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을 조금만 먹으면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매매했습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전부 급등하는 게 아닌 2-3% 올랐다 떨어지고 또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종목이 많기에 더 이상 날아가는 건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재수 좋으면 급등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한달 만에 8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때가 추석쯤인데 추석날 여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도 주식하냐고? 주식하면 넌 죽든지 손가락 자르라고. 이 문자를 보고 조금이라도 찔리면 답장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여친이 돌아오면 무조건 주식을 접고 돌아간다는 다짐을 잊은 채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정리하고 돌아갈까? 정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용 쓴게 반대매매 나가는 게 싫어서 카드론 내출을 받았는데 입출금 기능이 있는 카드여서 그런지 자동이체 은행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공휴일이어서 상담원에게 묻지도 못하고 내키지 않았지만 월급 통장에서 카드론을 인출한 적이 있는데 여친이 볼수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답장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돌아가면 주식을 했다는 걸 들키기에 그걸 들키느니 아예 모르는 게 낫다는 생각에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답장을 안하니 며칠 뒤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했으니까요. 또 며칠 지나니 전화 오고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준다는 말을 뒤로 한 채로 주식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날 버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상욕이란 상욕은 다 듣고 예전이랑 똑같다며 그 사단이 났는데도 주식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 넌 인간이 아니다. 절대 이제 너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원망도 듭니다. 그렇게 용서해줄 거였으면 내가 그렇게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용서 좀 해주지. 왜 그때는 끝낼듯이 그랬으면서 추석엔 용서라도 해준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이렇게 괴롭지는 않겠지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옛날처럼 매달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거랍니다. 떳떳하지 못하기에 정말 나를 믿지 못할 거란 걸 알기에 나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카드론 받은 거 들키더라도 추석날 무조건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싹싹 빌었어야 했는데 반대매매 되더라도 카드론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식을 다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온통 후회뿐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주식을 다시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보다 카드론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더 큽니다. 카드론 받지 않았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과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저한테 주식하라고 한 선배에게 전화했습니다. 욕을 한 바탕 하려고 한 사람의 인생 망쳐놓았다고 차마 욕이 안 나오더군요. 주식 때문에 돈다 잃고 파혼했다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식 권유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크게 할지 몰랐다며 자기는 2천만 원 잃고 주식을 안 한다면서요. 몇 개월 지나면 생각도 안 난다고 합니다. 굴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요? 내 삶이 순탄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때가 돌아갈 절호의 기회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는 이 지옥에서 여친이 아닌 내 스스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친이 말릴 때는 몰랐는데 제 스스로 알게 되니 주식이 무서워집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만난 선생님이 주식이 100m라면 당신은 10m밖에 안온 거라고 이제 돌아가면 얼마 온게 아니니까 돌아갈 수 있다고. 돌아가면 예전과 같을 거라고 하신 그 말이 가슴 속에 와닿는 하루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못 끊을까요? 아까 말한 제 방식, 원칙이 왜 깨졌는지 아세요? 제가 산 종목이 올라서 5% 먹고 나왔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 날아가기 시작하더군요. 날아가는 건제게 아니라는 다짐은 안중에도 없고 그걸 들고 있었으면 1억 본전 잡고도 남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어차피 고점에서 팔지 못했을 텐데요. 그 이후 매매는 아시죠? 사놓고 10%로 올라도 안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올라서 25% 되어도 안 팔고 결국 내가 산 가격보다 내린 가격에 팔고 있더군요. 또 팔고 나서 조금 내린다고 들어가고 결국 3개월 만에 1,400만원 잃었습니다. 예전에 1억원을 잃었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힘이 듭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 뿐입니다. 여기는 지옥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주식 다시 하면서 옛날 여친 집 찾아갈 때그 절박한 마음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두려운 나날입니다. 절대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글 써놓은 걸 읽어보니 일관성도 없고 다중인격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군요. 써놓은 글들이 저의 심경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뒤뒤 생각 안하고 행동하고 후회하는 놈입니다. 끝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